네, 안녕하세요. 이거 돼지고기, 이거 안심살인데요. 이게 장조림용이에요. 이게좀 잘라서 빨리 익으라고 반을 또 갈라줘야 돼. 오늘 돼지고기를 이거 쌓는데 이거 쌀뜨물로할 거예요. 이 쌀뜨물이, 그, 어, 돼지 잡내도 잡아주고, 이게 끓이면서 이게 쌀뜨물에서 구수한 맛이 있기 때문에, 돼지고기도 또 구수한 맛이 또입혀지고 하니까, 올개수입도 좀 넣어주고, 소주 한컵 정도만 넣어주고. 다 익을, 익을 정도 삶으면 돼푹 삶으면 돼요. 젓가락에쑥 들어가면 다 익은 거예요. 잘게 찢어져야 돼. 팽이버섯도 가느니까 돼지고기도 가늘게. 맛있네. <웃음> 장조림 하지 말고 그냥 먹으면 되겠네. 장조림 아니야. 이거 볶음이래니까 볶음. 아, 맛있어? 음. 고소하지? 어 되게 고소한데? 싸드물도 삶아서 고소해. 파. 마늘, 조금, 생강도 조금만. 진간장, 후추도 좀 넣어주고. 여기는 맛술, 매실, 참기름. 간을 보고. 음, 진간장으로 하면 너무 까마니까 소금을 조금만 넣어서 이제 팽이하고 같이 묻혀 가지고뿅이로좀 두르고 살짝만 볶아주면 돼요 이 돼지고기만 볶으면은 뻣뻣한데 이게 팽이버섯과 같이 볶으면은 쫑깃쫑깃하면서 부드러워요 같이 고인지 팽이버섯인지 잘 몰라 다 볶았습니다. 이정도로 볶아주면 돼요 마지막에 깨를 좀 빠가지고 고소하라고 통깨 안넣고 빠서 이렇게 하면요 어, 부드러워요 먹기가 통깨 좀 뿌려주고 이게 저희 돼지 그 장조림용인데요. 이렇게 찢어서 팽이버섯에 볶아 놓으면요또 부드럽고 또 다른 맛이 나니까 이렇게 해서 드시면 감사합니다.